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디 유 섭입니다.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전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우리 정부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고 국민들은 기꺼이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북에 살아있고 남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에서 학대받고 남에서는 외면당한 그들은 이제 중국 국경 브로커들의 먹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참전 용사들 그 50년 후의 비극적 현실을 이환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새벽 서울의 한 탈북자 지원 단체에 긴급한 구조 요청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아, 위기감을 느꼈죠. 잘못하면 이제 북하, 북송되지 않을까? 여기도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 어, 자기의 신상 문제를 그 알려 준것 같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으니 급히 구해달라는 내용. 주인공은 국군 포로 전용해 씨였습니다. 내가 나수 자란 고향은 경상북도 영천군 신령면 신석동 이곳입니다. 거에서 나수 자라서 1951년 6월달에 한국 국방군에 나갔습니다. 1953년. 포로가 되어 50년간 북한에 억류되었던 전 씨는 북한을 탈출해 천신만고 끝에 지난 9월 북경 주재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본인이 국군 포로라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사관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일 없으니 한국 가겠으면 가고 알아서 해라. 끝밖에 거절을 당했을 때그 실망과 그 애통한 마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중국 공안에 체포된 전신은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지대인 도문의 탈북자 수용소로 호송되었습니다. 또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 사람 대상관까지 오면 다음 건가. 어? 그거 손을 못 잡는가. 어? 그렇잖아요뭘 확인하고 떼는가. 어? 외교통상부는 국군 포로인지 몰랐다며 국방부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외교부 재는 안 일이 아니고. 예. 법무 어 법무부, 그 국방부에서 일을 하는 일기 때문에 네. 저희들그 내용 세실 전혀 모릅니다. 음... 말시 모릅니다. 네. 국방부는 국군 포로 여부를 확인하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오늘 이일날 국군 포로 맹부에도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주지 본적지에 전화를 해보니 에, 그런 사람은 이미 사망했다라고 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배신을 에, 에, 현재 국군 포로 명부에 없다. 국군 포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일까. 국립묘지의 전사자 위패를 모신 곳에는 전용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할 전사자 명단을 찾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신원 받으습니다 거의 뭐... 어... 관련 자료가 있고 본인이 지서를 하시기 때문에 네. 짧게는 뭐 두세 시간 길게는 삼일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군포로 전시가 중국에 넘어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 사건을 인지를 한 것은 국방부였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국방부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건적지에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건역지에 연고자가 타고 있다는 것까지도 네.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사관 측 문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이미 확인하고도 5달 동안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 행적을 쫓아 두만강변 국경 지대로 갔습니다. 지난 6월 전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즉 며느리의 어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넘어왔나요.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니가한반을수 있습니다. 그, 그 음. 네. 그리고 전시 일행은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그의 안내를 받아 길림성 활용으로 잠입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때마침 활용을 방문 중이던 한국인 사업가 이씨에게 한국 내 친척을 수소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제시한 전시의 문값이 1억 원. 들이 내보고자 저게 저게 를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신을좀달라고전 씨, 전씨를선들이 내놓라고 하니까. 1억을. 예. 이 씨는 귀국 후 영천에 사는 동생 수희 씨를 찾아 국군포로 형이 살아서. 북한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말, 6월, 또 형제간의 전화 통화까지 주선해주었습니다. 그저 전가족을 대하라 그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우리 형제간 이런까지 전부 촥다 대더라고요. 다 대는 다거 보고 내가 그 고향의 친구분 이름을 하면 되거라 이래거든요. 그러고 고향의 친구분 이름을 두줄 대더라고요. 대니까 아, 확실히 형님이 맞다고요. 그래 인정을 했다. 전용해 씨는 전쟁이 끝난 후 사망처리되어 가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었고 가족들은 현충일을 기일로 삼아 전 씨의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한편 사업가 이 씨는 국방부에 국군포로 전 씨가 북한을 탈출한 후 조선족 브로커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국서는이아니기다문다 그래서 니까정부에 어떻게 식적으로도와는방법고는부 나와야 된다는 이 제가 허접다 있고 이 사람이 확실하니까 알려 고했국포로 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이때 전시의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한달뒤 다시 중국을 찾은 이 씨는 브로커로부터 전시 가족을 직접 구출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람까지 7월 10일 날이가서 예. 그 만나자고 다고사람 네, 전화번호를 다 주고 약속 시간 약속까지 다 했는데 그날 는안 나왔어요. 7월 어... 8월부터 동생 수희 씨에게 어... 직접 중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을 만나려면 3천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님하고 저하고 만나기만 해주면 상봉한 뒤에는 당신에든 비용은 논밭을 파더라도 내책임지고만 그러면 상봉만 시기도 하고 그럼 경비는 당신이 들어가주고 뭐 그거 하면 될거 아니야? 이러고 그러고그 외에 뭐 시한 게 전화를 자꾸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외에 돈을 요구하니까 내가 말이니 도저히 할수 없다. 이런 전혀 끊어버어요 국가는 외면을 했고 가족은 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인재 상태였던 전시 일행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제 여기 그 소위 말하면 이쪽 한국 측에서 돈이 안 놀러 오니까 돈이 안 놀러 오니까 무슨 운영자금이 없는 것이죠.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그 같이 나온 며느리, 그다음에 그 안사둥 그 여자를 인신매매 팔아 버렸어요. 그8월 경에. 아들은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북근포로의 가족이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생사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나 팔월 첫날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실 때제 전화가 하다 나안 되니까 제 네. 저희, 저희 사주로 안 전화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제발 지 잡히게 되서니까 도와달라고 있잖아요. 또 우리 도라는또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예. 모르겠으니까 그 친일수면 이제 동생이 어니까 같 물어보라고. 예. 그렇게 하고 끊었대요. 가족을 모두 잃은 후, 브로커로부터 탈출한 전 씨는 한국인 브로커 박 씨와 선이 닿았습니다. 이 화면은 박 씨가 찍어준 것입니다. 맛이 좋아요. 뭉 같은 데서 가고 막 그. 박동원이 박동한걸 그렇게 살았다어말하는 아, 그래. 그 엄청 막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럼... 그 만났는데 그 만까만막막 그그그 배가 부가고그만 처음에 만났니 박씨는 전씨를 북경으로 데리고 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용혜씨가 국군포로라는 것과 고향과 친척 등 자세한 인적 사항까지 전달했으나 한 달을 넘게 기다린 후 돌아온 대답은 북군포로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알아서 한국 으로 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응. 끝까지 조국으로부터외면당한전한는박 씨가 마련해준 중아국위국여국으로만나국국한한국국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막 억울하기도 항의 없고 저게 소위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유교 동남 단시 머시가 이북에서 빼고라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말입니다. 살아 생존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내가 국군 포로를 크는데도 확인을 게안 하고 이래 한다 전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는 그때서야 전시를 빼내기 위한 외교에 나섰습니다. 제가 사람이 있는 한꼭 고향 땅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들이 이걸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더 이상 그이상더 바랄 거 없습니다. 네. 이 적재에 갇힌 포로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해낸다는 이야기. 이 미국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우리 현실관 중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김준만 피디 지금 전용이 씨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북경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은 전시 한국행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시는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복수가 차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은 북송되고 며느리와 안사돈까지 인신매매된 상황에서 혼자 한국에 온들 탈출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유한피디 정부의 늑장대응도 문제지만 사람 을 인질로 잡고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브로커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한마디로 국군 포로들의 탈출을 기획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행을 원하는 국군 포로들에게는 필요하긴 존재입니다. 취재진은 중국에서 또 다른 국군포로도 만나보았습니다.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연길. 두만강이 열기 시작하면서 브로커들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이곳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국군포로 송환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군포로를 주고받는 적정 가격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국군포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국군포로의 가족인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나 5,6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이게 본인은 이제 3천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죠. 이 국군포로 사업은 99년 한국에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받을 그에게 보상금을 노린 것입니다. 하사 같은 경우가 한 3억 8천 정도 되고, 그다음 중사가 한 4억 2천 되고. 뭐 다음 2등 옛날에 개업을 막 2등 상사 같은 경우에 한5억이된요등 상사 경우는한 7억 정도 된요 이때부터 브로커들은 국군포로라면 값비싼 골동품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국군포로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가 부만해 줘도 돈이 생기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막말로 자기 거국 땅으로 돌아는데뭐만 원이 2만 원이 돈이겠어요. 한만 잘하면 평생 먹을 돈이 생긴다. 실제 횡재를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뭐, 통비박비 여기 뭐 나갈 고뭐 나갈 있의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돌자 국경 지역의 동포들이 너도 나도 국군포로 빼내기에, 음, 빼내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망 지역 사람들은 거짓다 이런 문제라거든요. 닭두산에서부터 샵별, 군충까지, 이, 병력이 얼마 길어요? 뭐 음. 뭐, 농민들은 다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음. 실제로 국군포로 구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선에서 뛰고 있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국군포로 한 명을 한국에 보냈으나, 동료는 돈을 챙겨 달아나고, 그는 오히려 중국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걸 온천에 보내서고사좀 보내고, 월요일날나 유일날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 아, 저이북에 보낸다고 하네. 네. 또 8월에 안 냈다고 하네. 나도 이왕 발에 빠졌던 바에 거기서 돈을 뽑아서 다른 데가 살아야 돼. 내가 저기서 지사 지금. <change standby> <목소리> 이 씨는 이날 밤 사람을 북한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같이 가보았습니다. 국경 지역의 두만강 상류는 시냇물 수준으로 어린 나이도 쉽게 건널 수 있어 보였습니다. 브로크 이씨가 e 임시 거주하는 두만강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북한 국적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 김모 씨의 주소와 나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는 사람이. 자이 여기 발달 봤습니다. 그 사람이 습니다 안경복도. 음, 아, 예, 음, 무상군. 음, 목숨을 건 모험이지만 성공하면 온 가족이 몇 년간 살수 있는 큰 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인은 한밤중에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국군포로 전용일 씨 사건이 크게 문제된 이후 국경 지역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감시가 집중적이었습니다. 중국 당에서도 접경 지역의 도로마다 전례 없이 차단과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은 손을 쏘지 못하지요 금년부터는 하는라국사도내지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경비대원들과 선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날 때비고 연락까지 다오오날 시? 심하다. 그러니까 기다려. 날 시? 내가 서나다만강을 건너면 북한에 있는 안전한 곳에서 국군 포로를 찾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담배도 피어야 되고 많이. 담배 속에서 이 냄새를 버려야 한다. 이 화장 냄새. 그 세수 비누 냄새, 세수 비누 냄새, 화장품 냄새를. 단무지에 가서 단자를 일부러 얼굴에 기른 셈야 하고. 단자. 예, 웬만하면 옷에도 예 너무 깨끗하게 입으면 이건 나쁩니다. 국군 포로를 찾으러 북한 내부를 다니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브로커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가 제일 녹은 담배 있지 니까역각지 들어간 거에서 한털이라고 그는거 그것만 가져가서 건너가면 통행점이 없습니다. 야 보통 네, 일정 단속하게 되면 거서 여기 동생 30원짜리 담배 네. 그거 한털 주게 되면 네. 거기서. 그 보호 지도원들이다 속당하면 좌석 돈을 1,000원, 뭐 2,000원씩 주거든다 지도문동지 정신이 나서 안 사주지 마고 돈 줘가지고 또 눈이 습쩍 감아가지고 국군포로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군포로에게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처자식이 있어 후안을 겁낼 뿐 아니라 목숨이 걸린 일이라 선뜻 따라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나서 따라서. 따라 나서기 무서워해서 그 사상교육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한단 말입니다. 내 감은 야하 목이 걸려서 어떻게 가겠는가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게자 이 자식들 걱정하지 말라. 이 자식들이 여기서 살도록. 자, 이구매이면이 식구 식소를 다 쓰시면 이구매이면3 년은 산다. 조선돈 십만 원이면 에몇해 견딜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따라나서지 않으면 중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도 된다고 회유하거나 심지어는 납치까지 한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납치도 그래 할수 있는데 그 뭐. 그렇게 간단해요. 뭐, 북한에 가도돈내가이 사람이 행만 물명이라 뭐 그, 중국 탈북한 이런 게안 나오거든요. 특히는 그, 꿈풀하고 그요 납치를 해가지고, 중국 자태건너 와서, 칼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응. 그, 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온 사람이 여기 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북한을 오가는 브로커들은, 돈만 준다면, 당장이라도 국군 포로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루야 내일이라도. 이렇게 데려 나온 국군 포로는. 우리 돈 천만 원 정도를 받고 중국의 국경지역 조선족 브로커에게 숨겨집니다. 우리 집은 모르고 몇년또 이러면 알게 해주지. 내, 그내 돈을 들어도 말한다. 혹시 그런 사람들 왔다면 내가 당신이 이러알 필요 없고 당신 내 이름 알지 말라고. 응, 한국에 가서 그래도. 많은 아, 아이들이 두루게 되기더만 손수라면서 손도 구여만한걸 하나씩 주더라고. 또을 가지고 있다 들루마 무조건 까불어 듣기해야지. 제피면난 죽으니까. 우리는 걸리면 죽기 때문에 모자리 그거요, 주약 한 하나서 다 허준이 시대지. 그래서 걸리만 죽고. 연길이나 심양 등 대도시에 들었으면 북한 쪽의 추적으로부터는 일단 안심입니다. 브로커들은 이때부터 한국의 친척을 수소문해 가격을 야. 흥정합니다. 국군 포로 같은 경우는. 어떤 놈들은 그냥 한 5천, 5천만 원. 심하게 부는 놈은 음. 1억까지 부는 놈이 있단 말이 음. 보통 그냥 이제 3천, 4천, 5천까지 막부는놈이 대체적으로 현재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서를 씁니다, 되게. 근데 국권 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같아요. 돈을 먼저, 너는 3천만 원이다 하면은 3천만 원을 각서를 씁니다. 각서를 찍어 가지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내라. 그러니까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 번호 한, 두명 인주를 잡아버려요. 어. 그렇죠. 그래서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는데 인주를 잡힌 겁니다. 당신 한국 들어가면은 무조건 돈을 보내라. 당신 자식이나 찾아가려면은 그돈안 주면은 자식 그냥 우리 죽이든가 공안에 고발해 가지고 북한 보내겠다. 입국한 국군 포로의 상당수는 인질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박씨도 브로커에게 잡혀 보름간 억류되었습니다 똑바로 나 똑그렇게 하고 나는 그것도 생활 시겠어요. 그 사람도 다 그저 그 돈이 그 문제니까 돈 때문에 다그다 그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들 놓고또 그저 것날 미리고 그저. 나 가지도 못 하고 그때 자고. 6천만 원 내놔야 우리 시아버님을 돌려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6천만 원도 없었거니와 도대체 6천만 원이 너무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 브로커분들이 어, 6천만 원안 내놓으면 북한에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둔만 어, 강에 저역했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행정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위조 여권 전문가들이 한국행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한국 사람에 하나 비자 맞아가지고 중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권 가지고 그 사람 사진 찍어서 얼굴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저기 한국 건리 가는 거예요. 건리간 다음 이따 사람은 그 중국에 남아가지고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거 이게 간단해요, 복잡 한국 여권을 사가지고 걸까 그래요. 그 여권에 그 사람은 고그 사진을 네, 예, 바꾼다. 예, 걸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간다고. 예, 그 네. 대한민국 국민신분증을 해가지고 뱅기 타면 중국 말관 이란 게그그 변방 그 검사하는 사람들 돈뭐천불지 주고 그 그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 포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찾는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찾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군 포로 분들도 이제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 당연하게 브로커들의 밥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중국의 제2의 전용일 씨는 없을까?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있는 국군 포로를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안해요. 그 도망가서 거는 사람들 없어. 그몇치서 여자요 남자요. 몇살 나대요? 브로커로부터 국군 포로 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조선족 브로커는 중간 브로커였습니다. 북한에서 국군포로를 데리고 나온 브로커와 협상 중인데 상대가 1억 원을 요구해 가격이 내리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탄 끝에 중국에 숨어있는 또 다른 국군포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70대 노인이 초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네. 한 일계대이다. 저기서 소만 된다. 고향에 그리고서 동화가를 묻습니다. 자. 할아버지 이름이요. 그 고향은요. 경상남도 하남군 소만면 계산이 음.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는 정전 협정 직전 포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묘지 위패봉황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사자 명단에 강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말한 고향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향에는 강 씨의 형제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중국에서 형제를 찾는다는 말을 믿지 않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강 씨의 모습이 담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름은 음, 우리 큰형은 음, 아, 아 아버지는 음째진이다 그리고 형이 늙은은 두입이다그 다음에 두번째는 한입니다그 다음에 내 세번째는 둘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전사했다고 통보해준 동생이. 칸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갑작스런 귀환이었습니다. 고향이나 뭐 이야기. 하나하나말에서 일점도 빠지요. 얼굴도 혹시 호적은 지워져 있었고 그동안 가족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영혼 결혼식까지 올려 주었다고 합니다. 니이이 변하는가 하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 어 은덕군을 거기를 갔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어, 바로 그전에는 은덕군이 아니고 어, 아오지라고 랬습니다참눈물인어 훈련소서 우리가 이 사람 위에 중치가 우리 같이 서 같이 구포 훈련소서 담요로 시고 이리 딱 밤에 어느 시간에 기상 크거든. 고향에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그거 아직까지 남쪽에서 데로러온 사람이 기 때문에 어? 나는 머물고 있는데 지금 오면 꼭 고향을 찾아가겠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동생을 데려오는 비용이 1억 원이라는데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금포로가 왜거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왜 가족들이 동걱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정부에서 될수 있으면 협조를 좀 잘해가지고 좀... 그렇죠. 당연하게 저 네. 해가 주어야 되지. 뭐, 네. 우리가 와 자꾸 가만히 있어도 저가 차차차차 다 빨아가지고 여기 오게끔, 고향 오게끔 해줘야 되지. 음. 그거 뭐, 자기 어디 뭐 우리가 뭐유 유랑한 것도 아니고뭐 음. 아무 그것도 아니고 나라 위에서 갔는데 왜 우리가 자꾸 저저안 쓰더라도 저가 다 고향 오게끔 정부 세 줘야지. 네, 이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사망 통보해주고 이 비석에 이름 새겨주고 할일 다했다는 정부. 결국 그 빈자리에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완입니 지금 국군포로 강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강 씨는 현재 중국 모처에서 도움을 기다리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강 씨가 두만강을 넘은 지는 열흘이 지났습니다. 취재진으로부터 강 씨의 탈출 소식을 들은 정부 관계기관들은 일단 강 씨의 귀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정한 PD,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이 추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94년 조창호 씨의 귀환을 시작으로 한국 땅을 밟은 국군포로들은 30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를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생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길에서 국군 포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의 생존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내가 있던 공장에 거기에 그 내가 알고 있는 국군 포로가 몇명 있습니다. 이름은 리금철이고, 리금철. 네 딸이 여섯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저, 저 군대에 저 군대 들어온 이와 이가 버려져 온 사람을 찾던 그 사람 이름은 네. 김길이랍디다 자기 나올 때아이가에 가지 거 보고 나왔다 다그 아마 아들도 한국대다한 탈북자는 간호병 출신의 여군 포로도 생존에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기 군대 나할때재가에그아가야 뭔가 그런 거 그런 가 간호원 누 사이즈가이 그런 걸로 나왔다 하더라 말인데. 이 됐는데 이 뭔가 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정전 성립 당시 추정 국군 포로는 8만 8천명, 그러나 북한이 돌려보낸 포로는 8,33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유엔군 측에 추가로 포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국군 포로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포로협상에 우리 유엔군 측이 주된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국군포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측에서 우리 포로를 상당수를 인민군대 내에 자체 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측이 쉽게 포로협정에 응할 수 없었던 내부적인 조건이 작용했던 것이죠. 북한이 국군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은 데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저 광산 제일 데다집이또도망치도못하 음. 지하 이라는뭐보통의 수직으로 4 0지6 0 0정 일하는 게 무슨 메카리스 도망도 치가1도없어도없니 겨국에동복이라든지 군인들 있다벌린동복도 속속의 입을한 북한 주민이 작성해 준 국군 포로 거주지 현황입니다. 대부분 탄광 등 광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대한한 탈북자는 북한 당국이 생존자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군포로 정확히 기록이 지 목걸이면 기록됩니다. 포로가 네. 몇 명이고 누구 누구는 어디서 살고, 주민등록이 중국처럼 이 읽힌 부급 전지가 아닙니다. 멀고도 알고 안전기통도 알수있고 예, 예, 최근 들어 쪽으로, 탈북자 관련 단체에 아, 예.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의 구조요청 편지가 소외되고 아, 예. 있습니다. 남쪽의 친척을 찾아 구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남쪽에서는 다 돌아가신 걸로 알기 때문에. 네. 저는 남쪽에서 국군 포로를 찾자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방어로 그... 국에... 가신 걸로 알기 때문에. 북에서. 예, 북에서 남쪽까지 이건... 찾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편지에는 예, 그, 고향 그 주소와 그것것 친척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라 민간 단체의 힘만으로는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말로 못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한번 문의를 해봅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사실 그거 그 대답을 안 하고 우리가 확인했는 것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요? 그런 일은 모르죠. 그사람들 뭐, 그런 일 모르겠고. 운 좋게 남측의 가족 손에 편지가 들어가도 웬만한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상봉 작업에 나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브로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되셨나요? 대충. 뼈는 어, 좀 들지요. <웃음>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뭐 예를 들면 뭐, 다다니는 비용하고 묻어든지. 아. 다행히 이 씨는 친척들이 거들어줘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국군포로인 셈입니다. 국군포로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북한에 그래 좀 있으세요? 네. 그분들도 다 오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아, 어, 그러네. 나 오고 싶어 하지. 이인영 씨는 한 탈북자로부터 형님의 생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도한이 이쪽 우에, 이쪽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얘 국군포로 형님을 만나려고 통일부의 상봉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산가족 교류 주선 단체들의 명단을 건네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 요거는 어떤 데는 뭐한 2만불, 또 어떤 데는 5불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하는 데가 한2불 정도. 그때 당시에 네 살인가 세살때 33년 죽은 줄 알고 잊고 지냈던 형님. 그런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이 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립묘지에는 아직도 형님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백방으로 뛰었지만 형님과의 상봉은 지금껏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어, 형님 보고 싶습니다. 최근 핵 문제로 인해 소강 국면에 있지만 6 1로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다방면에서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단 회담이 열렸으나 국군 포로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협상상대인 북한이 1953년 포로 교환을 끝으로 북한의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오으로서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법적인 해석과 판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국군포로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국군포로를 데려오지 못할 바엔 대화를 그만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료 만 주는 게 이런 것도 하나 도 주지를 는데 어 그런 지원만 해 주는 게 그게 우리 정부로서 자리가 니까 지금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국민이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 문의, 응답이 정부는 국군 포로를 이산 가족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상봉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 성과가 나타난 게 제2차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아, 장군덕분에이 이렇게지만 상봉하게 되고 하니까는 뭐그 우리 장군의 배려를 생각야말이수록 말이지. 결같이 본인의 뜻에 의해 북한에 남았다고 강조하는 국군 포로들, 북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 같은 기회를 얻은 사람마저도 손꼽을 정도입니다. 자의에서 자발적공화에 남은 사람들또 이미 공화에서 북쪽 여자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도 꾸고 있는데 뭐돌려보내돌려보서 가정 이산시키는 게 인도 주 이렇게 한 말이죠. 그래서 미송의 국군 포로는 한 명도 없다. 이게 제북한 보다 근본적 문제는. 우리 정부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였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웃음> 우리 n s c 국방부 장관에서이 다시 한번 의했습법적으로 <웃음>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군포로. 결국 일선에서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절박한 것은 대부분의 국군 포로들이 실수를 넘긴 고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했미 세월이 많했요이제서에는국군 보름대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 죽은 데요요도국가가 책임지고 하물리선좀써주세요더큰 문제는. 송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98년 귀환한 장씨 그리던 가족을 만났지만 지난 5년간 한 시도 만편이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그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내내 집계 가족은 정말 장가라서 응하고 우리 봉 차하고 다 가족 아 벌써 어디 가족 아니면 멀리 추방 다시 일해서 어디 가족 아니면 멀리 가도 죽은지 사람도 모르냐. 생활 좀안 오지, 뭐, 오지 라 야. 부인 박 씨의 심정도 괴롭습니다. 22살에 헤어져 칠순이 다 되어 만난 남편이 밤낮 북한의 가족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청청 자석을 그 18대 이양아 가지고 혼자 사는 게는 한 가지인데요. 자석 들때 구비구비 참 말도 못 하지요. 이렇게 가르물고 그렇게 그렇게 살았는게 그렇게 양 오이개는 막그 하얀 몇 채가 이거 헌철인데 헌철 살지는안 그럴 틈만요그 할바에 보이게는 거만 막 가르묵고 싶어요. 애써 아버지를 모셔온 아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에 또 다른 이상 가족을 만든 것입니다. 그 동생들이 전부 다 붙잡혀가고 지금 현재 어디 갔는지 모른다 할때아 내가 아버지를 차라리 안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걸. 지금까지 내가, 내가 고생했는 건말이는데 <웃음> 국에 있는 애들이 지금부터 고생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실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군포로. 이제 남북 당국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 올려 상처를 보상해 줄 방법을 논의할 때입니다. 네, 이 전쟁터에 보내놓고 뒤는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 우선 부끄럽게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의 예민한 문제라고 덮기만을 일삼은 우리 정부. 곧 적지 않은 병사를 또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로가 되어 50년을 살아도 챙기지 않는 무심한 국가가 무슨 염치로 병사들에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접 여기서 마칩니다.